연결선을 보겠습니다 상단에 삽입을 누르시고 도형에서 양방향 선하살표를 선택하시면 되죠 그리고 선을 점에서 점으로 드래그 해주시고 다시 한번 더 점에서 점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꼭 정해진 방법을 써야 되는건 아니고 모양이 그냥 같게만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선의 굵기를 조금 더 굵게 해 주시고 끝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니까 동그랗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홈탭에 서식 복사를 눌러서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. 부부러짐을 선택해 주시고 점에서 점으로 드래그 하시고 점에서 점으로 드래그 하면 됩니다. 두께를 비슷한 두께로 해주시고 파선을 해주시면 되겠죠. 허식 복사를 해주시고 클릭해주시면 됩니다.